자리아 남방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, 왔다는 반려동물에 관한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사입니다. 아 보니까 대학에 굉장히 많이 있네요. 연세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관한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. 시내로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알아보니까 한국직업농력진흥원에서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. 굳이 자격증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는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여기에는 섭심 많은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. 70여 가지가 있네요. 저는 오늘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관한 자격을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. 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. 일단 다른 곳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반려동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.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여기는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기간도 굉장히 기네요. 아 그런데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교육은 탄탄한 듯하고 나중에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취업알 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후관리가 잘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80만원 이상 들어가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자격증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 자격증 마지막으로 한국 반려동물관리협회에 반려동물 행동 교육사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나름대로 교육도 잘 되어있고 사후관리도 됩니다 아 문제는 시내로서 아직 나름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났네요.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정이 주있는데이 과정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. 아 아깝습니다. 할수 없이 현재 저희 여건에 맞는 한국 직업능력진흥원의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자격과정을 선택하였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 행동교육사 1급 자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